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블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캠핑을 가는 날인데 제가 제일 처음 캠핑을 시작했던 곳이 카라반파크잖아요 오늘 그 친구랑 또 처음으로 <웃음> 텐트 치고 이제 숙박을 해볼까 해요 이제 캠핑장에서 위치는 파이브 이모션이라는 캠핑장이고요 그 친구를 픽업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짐을 좀 많이 옮겨놨는데 아까 <웃음> 텐트까지 넣으니까 이미 풀방이에요자 그럼 <웃음>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봐 지금 차 안이 굉장히 제가 <웃음>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텐트부터 치고 빨리 밥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 급한대로 제가 집에, 집에서 준비해온 토마호크랑 우대갈비 요즘 제일 핫한 우대갈비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 온 스테이크입니다. 오늘 이렇게 완전 만찬으로 먹을 거예요. 일단 구워 볼게요. 네, 트레빌러 연우가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. 가시죠. 오, 좋아. 밑에는, 짠, 짠. 조금 더 익혀야 돼. 이렇게 가지고딱 와사비 딱 넣고, 요렇게 딱 싸서, 이렇게 먹으면, <웃음> 시분이 좋네. 음~~ 음 됐어 딱이다 맛보집? 원래 그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먹어봐 너뿌같이 너가 뜯어야 돼 지금 보고 찍히고 있아 아, 맛있어 어 케이크 어 그래 이거 혼자 먹었으면 들고 쪘다 <웃음> 어, 이거 맛있다 아니, 괜찮은데? 진짜로? 맛있다, 그지? 와일드 하네, 맛이네 어, 너무 잘 구웠는데. 나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자. 이거 버려야겠는데? <웃음> 레스팅도 없이 이렇게 익었다고? 아, 진짜 잘 구웠다. 중심이 이렇게 초라해졌다고? 야, 이거 이따가 숯불 향, 응. 아 나무 향을 한번 입으자 이거. 확실히 단다. 그건 니꺼에요, 네 저렇게. 고맙다. 야, 근데 근데 개쁘다. 진짜, 진짜 개맛있다. 아니, 웰던이거든?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. 웰던이야. 와, 근데도 이렇다고? 근데, 야, 아, 진짜 개맛있다 응. 어디가서 이렇게 이렇고 있 이거. 아, 너 소금 있었네. 소울치지 않나? 솔트 그 그거나 허브솔트, 그 레알이 아니허 말이지. 어, 코팅을 싹 해주고 코팅된 상태에서 투하. 그리고 여기로. 어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음. 지금이다, 지금, 이금 어, 지금, 지금, 오 지금, 이다 지금, 이금지디오네지디오금 지금, 지금, 어금걱 소리 들었어? 어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이 이거 만약에 좀 재워놨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. 어. 일단 아, 음, 응, 먹어, 먹어. 무거운 네. 맛있네. 보이 맞아. 아까 그건 약간 좀, 뭐 이렇게 보다 약간 조금 약간 묵직한 맛이야. 음. 기름기가 같으니 그성 완전 달라 잘 먹는다 음. 음, 진짜 맛있다 밥을 다 먹고 간단하게 치우고 있는데요 이전에 잠시가 가까워서 캠핑장 네. 배송는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. 곳이. 이 잔에 있는 곳이고요 심 매너 타 임이 시작 돼서 조용히 불멍 을 하나 들어가 려고요. 어, 살짝 무겁지 속이 간밤에 이제 옆 텐트 분이 코를 엄청 고셔가지고 자주 깨긴 했어요 그래도 그거 빼고는 엄청 잘 잤던 것 같아요 날씨도 되게 나름 선선했고 잠자리도 불편하진 않았어가지고 커피를 또간단히 내려먹고 시간이 지나서 배고파지면 아침을 해 먹으려고요 우대가랑심 그리고 <목소리도> 같이 라면 봅시다. 내가 왜 저거 순천이쫓아내 맛있네, 완벽 레스팅을 그래도 한 4분정도 한것 같은데? 일단 음 응. 이거랑 싸먹었대요 이제 정오가 다 돼가니까 뷰가 확실히 좀 해뜨고 좋아졌죠? 제트스키 타는 분들도 보이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돌아갈 건데 이제 가는 길에 좀 괜찮은 카페 있으면 들려서 둘이서 커피나 한잔하고 돌아갈까 합니다 이제 오늘 캠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천천히 이따 올라가려고요 안녕